오떡부터 할게요. 오. <뽑뽑> 진짜 <뽑뽑> 올려 다나 지금 발사 <벌써> 너무 웃겨. 다시 저12 오떡. 난 18살이다. <뽑> 난 18살이다. <빨리> <뽑뽑> 나는 시즌세대 자키. 신인이야. 핫한 잡지스파야너 12. 오떡 없구나. 아니, 너는 진 너는 꽤너 집중해야 되는데.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, 아니, 근데, 광고처럼 보대 겨서, 이거, 겨서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 나본이네 진짜 6위 곱창과 옛날 도시락 아 좋아요 곱창과 옛날 도시락 맞지? 네 맞아요 노래 또 부르실 수 있겠어요? 목안아프세요응 음, 좋아요 선자연이 알로에 맛있는 즐거움이 있구만광고성들어성다송송송후후후후후후후후다후후후다후 언제 올지 모르후후후후후요그시절후후후후후후후후후이다난2 <웃음> <웃음> 0 0 0년대 살고 있다. 후후후후후 파정적 신나게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하고치자 됐어 가을또가 가치가. 가 커지 가치가. 가아가아치가다치가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가치가. 턱치가가치리 가치가. 말은 어떻게 해? 말하고, 말하고 나서 혀를 털자 턱을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<하고> 내리는 <웃음> 거전 짬뽕을 시켰는데요? 아, 실수! 칠이 <웃음> 진짬뽕 오빤 아차장면이도 주세요! 좋아요 면도 요번에 전쏙 그릴 필요 없죠? 네! <웃음> <웃음> 큰일났다 이거 전리 <웃음> 저 언니 좀 저기 바깥으로 보내 버려요 저 지돌이 띵호와 띵호와 짜장면 시키신 분? 전자뽕을 시키는대요? 아이쿠 실수 띵호와 좀 빠르게 하지 마. 어떡해 띵호와 띵호와 띵호와 알겠어 <웃음> <웃음> 성조를 살려 야나 말이죠 셋 띵호와 띵호와 결국엔 비하인드 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<웃음> 그냥 띵호와가 웃기해 미쳐버리겠네 아,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시는 못 찍는다 띵호와 <웃음> 좋아요 나. 이제 괜찮았지 웃겼는데. 겁나 웃겼네 진짜 형아 뭐더 해보고싶으면 띵호아띵호아 나는 못하고 <웃음> 아쫄 <웃음> 아, 웃겨 좋아요 굿 좋아 다 찍었네 다 찍었잖아 네 다음주 next 컨텐츠 여러분들의 심심한 밤야식음 야식을 책임진다 윤덩이 부릅니다 통닭 수익 네, 네, 네. 다음 주 넥스트 컨텐츠 여러분들의 심심한 밤 야식을 책임진다. 윤댕이 부릅니다. 통닭수에와잘하네